에..에..에..에..scp 에..scp 거인이다~! 완전 피해!! 에스씨 피거인! 드디어 맞을 건 에렌! 그래.. 호봉아! 지금부터 실전이다실전이다자 여러분! 자 여러분! 잠시만 저를 집중해 주십시오! 저는 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인에 맞서서 싸울 훈련병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제발 훈련병단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에이 무슨 소리야 아유 저번주에도 거인한테 잡혀먹는걸 봤자고 어? 그냥 거인도 아니고 SCP 거인한테 어? 무서워 에이, 내 사춘도 훈련병단 됐다가 <웃음> 죽음을 따겠잖아 형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훈련병단을 아니 너는 이미 훈련병단이 아니니? 옷을 입고 있잖아 아이 옷이요? 하, 훔친 거예요 뭐? 아니 너무 되고 싶어 가지고 아니 그렇다고 옷을 훔치면 되게? 저 진짜 SCP코인들과 싸우고 싶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 그렇다면 간단한 테스트 한번 해봐도 되겠니? 아 테스트요? 아 문제없죠 뭐 할까요? 뭐든 할수 있어요 <웃음> 자 그럼 잠시만 날 따라오겠니? 덤비라고 그래! 가만 두지 않을 테니까! <웃음> 자! 훈련 명단이 되기 위해서는 너의 용감함을 테스트해야겠다 지금부터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든 절대 당황하지 말게 <놀람> 어, 뭐야? 뭐야? 뭐야? <놀람> 야아아아아아이다 <놀람> 어, 어, 어, 말로만 들었지만 진짜 대눈을 볼줄 몰랐어! 오! 어, 오지마! 오지마! 용감함을 테스트하겠다! 자! 덤벼봐라! 오지마! 오지마! 도와주 <웃음> 그만해! 그만해! 아 그만해! 아우... <웃음> 아 어, 어, 어. 합격! 합격! 너 합격! 너. 어? 아 <웃음> 어, 놀랬잖아! 진짜 저 합격이에요! 아... 합격! 너 수석 합격! 완전 합격! 서울대보다 더 합격! 와너 진짜 <웃음> 대단하다! 진짜죠? 그래! 자! 나와 함께 훈련장으로 갈수 있겠니? 네! 아이 뭐는요? 하지만 그 훈련장에서는 방문은 좀 삼가해 줄수 있겠니? 아하하하 아이, 알았어요 아이뭐 제가 뭐 훈련 병단만 된다면요 잠깐시죠 자 가자 진격이 똥방구 다리고자 밥 식단을 밥 잘, 잘 정해야겠어 계란이나 신김치는 피해야겠어 자 진격의 SCP 거인들과 함께 싸울 훈련 병단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훈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자 옆에 있는 동료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어, 반가워 난건방이라 그래 넌 어떻게 다나 지원하게 됐니? 나는 우리 형제를 죽인 거인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 훈련병대는 지원을 했지 아 어, 그렇구나 힘내 안녕 오 안녕 너는 어떻게 지원하게 됐니? 나도 역시 가족을 잃었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에 s 피크아이들다 죽여버릴 거야! 그래, 힘내. 파이팅 <웃음> 안녕? 아, 어, 안녕. 너는, 어떻게 지원하게 됐니? 부모님이 돌아가셨니? 아니면, 은 가족 입고 돌아가신 분이 계셔? 어, 나는, 어, 초코파이 준다고 왔어. 뭐야, 이거, 얘? 형, 얘 뭐예요, 얘? 자 어쨌든 자 지금부터 입체기동장치를 다룰 수 있는 훈련을 하도록 하겠다 코보기! 아 네! 너는 개인적으로 내가 1대1 지도를 해주겠다 자이 앞에 나무가 거인이다 생각하고 거인의 목을 매도록 하라! 거인 아닌데요?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 거인의 약점은 목덜미다 거인의 목의 뒤를 노려라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먹덜미 먹덜미 먹덜미 먹덜미 아보 먹덜미를 자른다요 방구푹 방구푹 방구푹 방구뽕 방구푹 방구푹 뭐 답이 안 나온다 <목소리> 저 아이를 어떡한다 자, 자. 자 다음은 우리 훈련병단이 꼭 지녀야 할 무기 입체기동장치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걸잘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투하 우와 대단하다 자 어떻게 할수 있겠니? 네줘와 진짜 대단해 어떻게 할수 있어요 줄을 바꿔 줄을 바꿔 그렇지 당긴다옹? 당긴다옹? 점프 아악야너 어? 괜찮네? 아이 커버와 괜찮은거야? 자 고봉아 아시다시피 우리 도시를 지키고 있는 이 벽을 통해서 scp 거인들이 쳐어오지자 우리는 이 벽을 자유자재로 탈줄 알아야 돼자날 따라와 어..어..네 끄덕아 음, 좋아. 좋아 우와 우와 우와 나어 저렇게 타지 우와 진짜 멋있다 좋아 좋았어 얘코봉아너 예, 지금 기물파손이식몇 개인 줄 알아? 아니 훈련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지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러세요? 아하 <웃음> 재밌다! 어? 에, 에, 에스시피 에스시피 거인이다! 나도 삐여! 에스시피 거인? 드디어 맞출 나는! 그래 코봉아 지금부터 실전이다! 실전이다! 간다!